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자 여러분들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벌써 3대 운동 7번째 게스트가 되었습니다. 와 <웃음>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 2의 수식으로 굉장히 싫어하시고 자기만의 캐릭터, 자신만의 텐션으로 역캠을 전복하겠다 하시는 분입니다. 김말이뭐 필요로 있겠습니까?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BJ 랄라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DJ 랄라입니다. 본인이 지금 자주 하시는 거, 리액션 뭐 리액션, 한번만 보여주세요. 주, 어디지? 벌써? 뭐발사 왕치지? 말사! 뭐 말사? 왕치지? 발사? 아, 나보다 더큰것같아 <웃음> 어디에 해요? 나도 따라갈게요. 어떻게. 하나, 둘, 셋. 어, 디팀할발 <웃음> 아! 아, 아 예. 와! 그래서 오늘 본인의 3대 기록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그러면은, 어, 제가 1을 해야 되니까, 152. 아! <웃음> 2kg 살짝 얹어 놓으시겠다. 아, 살짝 얹어서. <웃음> 네, 스무스하게 가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웃음> 자 그리고 또 혹시 별망 같은 거 있으세요? 아 저는 요즘 에 굉장히 핫한게 날부선 날부선이요? 예, 김부선 씨 삼총사 하는 거 김부선 씨요? 날부선이에요 라고 어, 우리 마렁팀에 김부선 씨 있으신데 어, 진짜요? 맨날 운동 쉽게 고재밌게 하자 만져 만져발이요? <웃음> 단단하나? 오! 어! 좋아 괜찮아 괜찮아 오, 저, 비싸다. 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오, 저, 비싸다. 나 오늘 장사하나? 나 오늘 운동하나? 삼자 치구 같이 갈까? <웃음> 괜찮아 괜찮아 와, 와 이런 거 잘하시는구나 자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준비된 지랄? 지랄? 안녕하세요 랄랄이에요 너무 예쁘네 어, 맞아 맞아 벤치를 진행하기 전에 네 사전 조사죠 네 사전 이제 인사말과 같은 <웃음> 그런 느낌입니다 자 부탁드려요 뮬리르 이거 찍어야 돼! 이 포장 찍어야 돼! 아, 이 포장 찍어야 돼! 좋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일단 먼저 한 손으로 먼저 도전해볼게요 여성은 두 손인데, 원래 일단 한 손으로 토르인가? 네, 토르 아, 아, 에이, 아 자, 야, 너무 너무 에이, 다 보는데 도전! 와 아, <웃음> 나 발가락이 지날 뻔했어 방금. 우와! 자, 44kg짜리인데 이걸 한 손으로 드셨어요 자, 오늘 3대 측정 여러분들 놓치지 마요, 어 좋아요, 구독! 자, 일단 김세롬 씨와 그 다음에 짬타수 언니 두 분이 여성 게스트셨는데 이분의 벤치프레스 무게는요 네 30kg까지는 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이거는 가볍게, 20kg는 가볍게 드셔야 된다 자 랄랄님 벤치 1차 시도 2 0 k 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죠? 네. 자 세수로 하는 겁니다. 자, 그만. 그만. 업. 어, 깜짝이야.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죠? 자 내려놓게요. 을 멈추지 말자.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오이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웃음> <웃음>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안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웃음> <오케이>. <웃음> 오늘 찌피 발사 안 하면 오케이 오늘 찌지 발사 안 할게요 오늘 찌지 발사 안할 테니까 <웃음> 한번 해보세요 <웃음> 자 다시 25kg 하나 둘셋 충분할 수 있어요 내린 다음에 업. 됐다 업. 오케이 그래 된다니까 아이스 빨리 했어. 빨리하면 돼 빨리야. 왜? 하... 된다니까.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다시 올라갑니다. 30kg 도전했으니까. 이겼으니요 이겼으니까 되는 만큼. 이거? 원래, 네. 이제 3 0 k g 예요좀 된다. 30kg. 제발. 잠깐. 응. 망치지. 안 <웃음> <웃음> 올려봐. 어, 망치찌 말살야, 말살다. 말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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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랄라님 벤치프레스 오늘 <웃음> 2 5 k g 아, 자, 그러면 저희는 바로 데드리프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데드리프트로 왔습니다 아니, 예스! 준비되셨죠? 예스! 자, 두자 예! 아노겐! 이 아! 몇 킬로 증량할까요? 10킬로를 증량할까요? 5킬로를 증량할까요? 10킬로 드세요. 이 정도 가지고 알겠습니다. 아? 데드리프트 2차 40킬로 도전입니다. 준비되셨죠? 예! 도전! 아도겐 아, 이아 아, 잘한다니까! 데드리프트 3차 시도 50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반 랄랄님의 본인 192kg 목표로 향하는 두 번째 여정 데드리프트. 좋아요. 가을 굴리세요. 60kg 도전 들어갑니다. 도전. 그대로그 이제 밀어 올라가면 돼요. 자, 아, 자깐만리 <웃음> 좋아요. 그러면 일단 60kg 성공했습니다. <웃음> 여기서 멈출 수 없죠. 65kg까지만 갑시다. 이거 65kg 아니에요? 60kg에요. 가시죠. 도전! 뭐야? 너무 고. 뭐요? 아쉽게 랄랄님의 데드 리프트 오나 랩 60kg. 아, 쉽지 않네요, 여러분들. 보기랑 다르네요 진짜. 하지만 우리 랄랄님의 믿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기합을 잡고 같이 어떻게 해요? 왕쥐씨 오케이 네. 자, 스쿼트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종목에 왔습니다 네. 이제 공동 1등까지는 65kg 남았지만 본인 기록은 67kg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네.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정말로 네. 처음이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창하고 마지막 채널을 해서알수있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멈쯔지맞어 <웃음> 오케이 벌써 <웃음> 아쉬웠어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건 거는 뭐 도전 <웃음> 자, 집중하시고 멈칫지마서 <오>. <웃음> <오>. 오케이 <웃음> 40kg 성공 <웃음> 됐죠? 오 씨. 자, 잠번만 내려갔다가 아! 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아파! 오케이. <웃음> <웃음> 자, 랄라 님. 스쿼트 55kg 도전입니다. 같이 할래요? 아, 어, 나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럼 누워. 아! <웃음> 자, 어! 오케이!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이제 60kg로 왔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마지막이니까 옷 벗고 갈게요. 어? 아또 사람이를 모르는 거니까. 옷을 갑자기 내보서. 안녕 아천히 내려왔다가 그만. 괜찮다 너. 자. 어! 아 미나. 미나. 발사. 이제 발사. 아 여우야. 아, 우야 이제 아저가. 아저아저 그래, 아, 난 늦었어! 난 늦었어. 같이, 같이 들어야 돼. 하나, 둘, 셋! 아! 자, 자, 아쉽게도, 랄랄님의 라 어. 스쿼트 어. 원 r m 은 55kg! <웃음> 괜찮아, 괜찮아. 알림 설정 해야지. 자,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랄랄님의 3대 기록은요, 벤치프레스 25kg, 데드리프트 60kg, 그리고 아쉽게도 스쿼트 55kg로 140kg입니다. 아아 여러분들 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응. 또 운동도 하는데 굉 장소도 히 이제 장 제약되지만 집에서 응. 꼭 하실 수 있게 여러분들이 좀 노력해 주시고 좀 관심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랄라님도 운동을 이제 꼭 계속 하실 거니까 그럼요 네꼭 여러분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저도 정말 너무 즐거웠고 마랑님께서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네어 70만 유튜버와 함께 운동 역시 마랑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아, 제가 오늘 또 마랑님이 초대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다음에는 저의 뭐, 방송이라든지, 뭐, 나와주실 응. 의향이 있는지. 그럼요! 아, 이렇게 와주셨는데, 좋아, 저도. 좋아. 가서 우리 집에 올 거야? <웃음> 어, 간단하네? 아, <웃음> 저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아, 알겠습니다. 혼자 와. <웃음> 네, 잘단하게알겠습 어? 자, 여기까지. 저는 BJ랄랄. 그리고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로바. 감사합니다. 로바. 아,